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저가투어 상품의 실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여행사의 비방 목적이 아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는 공익을 위한 영상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죠 투어 상품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많은 상품들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보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바로 왕복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3박 4일 혹은 4박 5일의 상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왕복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숙박, 식사, 투어, 현지 차량, 입장권 및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을 한다면 어떻게 이 여행사는 남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행사니까 비행기 값을 일반인보다 싸게 구하는 거 아닌가 혹은 땡처리로 대량 구입하여 항공권을 싸게 사서 거기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닐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행사와 항공사는 별개입니다. 항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항공권을 예약해도 가격이 4에서 50만원대 그 정도이고 항공권 단체 할인이라고 해도 도착지역과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에서 18명 인원을 같은 스케줄로 발권시 한명의 무료 티켓이 제공되는 정도입니다. 즉 6% 정도 할인이라고 볼수 있죠. 6% 할인된 가격이라고 해도 대략 2에서 3만원 사이인데 그렇다면 호텔비와 식비, 입장권, 여행자 보험 등이 다해서 2만원도 안되는 가격일까요? 베트남의 현지 호텔은 2에서 3성급의 경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불 전후입니다 1일 수박료만 해도 2만원이 넘어가죠 이러한 저가투어를 여행사 혹은 가이드들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투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투어 상품의 먹이사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는 투어와 같은 여행사이고 2차는 현지에 있는 랜드사 그리고 3차는 가이드들이죠 그리고 그 가이드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쇼핑이나 옵션 투어를 팔아서 이익을 내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이익을 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최초 인터넷이나 여행사를 방문하여 투어 상품을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투어 상품의 가격은 저렴한 경우에 45만원 정도 하죠. 이 금액에서 1인당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100불 정도로 측정을 하여 베트남 현지에 있는 랜드사로 하청을 줍니다. 그냥 던져준다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현지에서 지급하라는 기사 팁과 가이드 팁의 경우 현지 가이드와 기사가 가지는 것이 아닌 이 또한 국내 여행사가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베트남으로 보내고 그들의 일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손님 수에 따라 1인당 1만원 정도의 마진을 랜드사에서 떼고 가이드들에게 그 손님들을 넘겨주게 되죠 여기에서 차량, 호텔, 입장권 비용 등 공식적인 비용은 랜드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나 간식 등의 세세한 비용은 가이드들이 사비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여행객 1인당 마이너스 60에서 100불의 비용은 가이드가 떠안게 됩니다. 즉 10명의 단체손님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가이드의 수익은 시작부터 최초 마이너스 600불을 떠안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여행 일정을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여행객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쇼핑을 안하고 아무도 옵션 투어를 하지 않는다면 가이드의 수익은 일을 해도 적자가 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랜드사나 가이드는 어떻게 이익을 취할까요? 본인들 비용을 써가면서 무료봉사를 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옵션 투어와 쇼핑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옵션 투어는 기본 여행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무인의 사막의 지프 투어, 그리고 발마사지, 씨푸드 식사 등이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여행지까지 가서 사람들은 이양하는거다 체험을 해보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이드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옵션 투어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행객들이 옵션 투어를 하는 동안 그냥 대기를 하는 터라 안 하면 더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 투어를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고 라할 수도 있지만 그 해당 가격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을 받게 되니 문제인 겁니다. 옵션 투어 상품은 애교이고 쇼핑의 경우는 심할 경우 20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우죠. 대표적으로 현지에서 대략 5에서 15불이 원가인 논이를 200에서 300불까지 파는 경우가 있죠. 말로는 동결 건조 논이라 일반 논이와 다르다. 성분이 100%이다라면서 설명을 하지만 동결 건조인지 자연 건조인지 2에서 300불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위키백과 사전에 의하면 동결 건조 논이 분말의 경우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구입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물에 넣어 확인을 해보신 뒤 아래 덧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니, 라텍스, 꿀, 아티소 등의 제품을 시종가보다 수십 배로 바가지를 씌우고 거기에서 마진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랜드사와 가이드가 분배를 하고 그 이익으로 가이드의 수익과 랜드사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가이드업을 하는 분들의 경우 돈을 많이 번다는 손님을 잘 속인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장매한 것도 아니고 가격 알려준 다음에 그 가격에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하라라고 하는데 뭐가 속이는 것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남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러한 구조는 조산모사와 같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했을 때 싸게 팔고 나중에 돈을 쓰게 되는 결과를 낳는 셈이죠. 어디서부터 이 구조는 잘못되었을까요? 일단은 국내 여행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모아 일단 팔면 끝이라는 마인드죠. 그리고 추후 문제는 베트남의 현지 여행사인 랜드사에 떠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랜드사는 마이너스 투어 고객을 받을까요? 대한민국 기업의 하청 시스템이 이러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에서 100만원의 입찰을 따는 공사가 있다고 하면 그 A기업은 B라는 1차 하청 업체에게 80만원에 맡깁니다. 앉아서 20만원을 그냥 버는 셈이죠. 그리고 그 1차 청업체는 일부의 작업만 본인들이 하고 나머지 잔업은 2차에게, 2차는 3차에게 이런 식의 구조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사가 갑인 입장이라 랜드사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그 마이너스 투어 상품의 손님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이드들은 왜 월급제로 일을 하지 않고 손님을 속여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을까요? 가이드들은 국내 에 있는 여행사의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들은 한국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 가이드들을 불법으로 정해버린지라 베트남 내에서도 그저 불법 노동자일 뿐입니다. 랜드사에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주어서 일을 하는 가이드들도 있지만 그런 가이드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들은 사대보험, 기본급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지 여행사에 항의를 하거나 마르크스의 명언처럼 만국의 가이드여 단결하라 라고 하여 마이너스 투어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 마이너스 투어의 실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